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일타 강사 CM 에이딘입니다 오늘은 태고등급의 장신구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태고등급의 장신구는 영지에 가셔서 영금공방에서 제작할 수 있는데요 영금공방세공을 터치하시면 수정부터 해서 심연, 태고, 비급서, 토템까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심연 태고 장신구를 터치해볼까요? 쉽고 짧게 영금공방에서 제작할 수 있는 태고등급의 장신구는 카프라스 세트입니다 총 5개 종류의 장신구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각각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묶음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묶음은 비급서, 청금석, 달란의 고리, 잿빛영혼 먼저 비급서는 카프라스의 비급서 낱장을 모아서 해당 부위에 맞는 비급서를 제작해야 됩니다. 부위마다 필요한 낱장 개수는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비급서 낱장과 청금석, 달란의 고리, 잿빛영혼은 하둠의 영역 필드에서 사냥을 하여 하둠의 흔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청금석, 달란의 고리, 잿빛영혼이세 가지 재료는 서로 1대1 로 은하를 소모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심연장신구를 흑정령에게 흡수시키면 일부 얻을 수 있습니다. 신화장신구 15개를 모아서 심연장신구를 제작해 흑정령에게 검은기운으로 흡수시키면 됩니다. 신화장신구 꾸준히 모아야겠죠? 두 번째, 비급서, 태초의 숨결, 창조의 숨결 비급서는 앞에 설명을 드렸고 태초의 숨결과 창조의 숨결을 모아서 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위마다 재료 개수가 다르지는 않고 동일하게 6천 개씩 필요합니다. 수급하는 방법은 벌목, 채집, 채광 작업을 하면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사막, 음사원에서도 획득할 수 있어요. 쉽고 짧게 파! 오늘은 태고등급의 장신구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청금석과 반란의 고림 랩핑 영혼 재료들도 서로 교환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면 더 유익한 정보와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1타강사 c m 에디이습니다 컨티뉴!